낮아지, 나아, 낮아음 온도가 이제 막 높은 거는 조금 낮아지거고 낮아지는 건 낮은 건좀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섞이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겠지. 네. 네.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시스템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네. 네. 음. で순환で 네, 네, 음. 이제 うんね 이제 그이のそのそのその이のそのその이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그상호작용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가제 어, 응.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물의 이 물의 순환이. 응. 순환이, 네. 네. 네. 아, 그럼 일단은 수권에서 기권으로 먼저 올라간다는 거야? 물이 증발을 네. 해서? 네. 음 그래 거기까진 잘했어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 음... 일기예보를 떠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 엄청나 힌트였는데 일기예보 <웃음> 음... 그 음... 자, 무리, 그러면 기권에 어, 물이 물이 물이. 응. 물이 물이 이제 음. 기권으로권으로 음. 증발했어. 증발했어. 응? 증발했어.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음. 이제 예, 예사로, 예사로. 수증기가, 수증기가 뭉쳐져가지고. 음 응. 비가, 비가 내리는. 어. 아, 네. 비가 내려? 네. 비가, 내리면, 어, 비가 내리면은, 네. 어, 잘했어. 비가 내리면 어디에 닿을까? 집권이나, 집권이나, 집권. 그치. 음 응, 그러면은 네. 집권으로 가겠네. 그치. 또 그게. 순환이 되가그지 네. 음 네. 잘했어. 맞아. 그렇게. 또 순환을 하지? 화성에너지가 석유지. <웃음> 맞아. 일단 화성에너지 잘 떠올렸어. 아 근데 되게 주변에서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팍 바로 나오는 거 있긴 있는데 우리 말하는 거 있잖아. 그 산소? 산소? 산소 말고 산소가 이제 쓰여졌으면 무슨 산소 나와? 무슨 산소. 이케화산소? 이산화탄소? 어 이산화탄소. 거기서 탄소 들어가 있네. 어. 어. 응. 그지. 네. 응. 네. <웃음> 음.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로 순환할 것 같아? 생물권에서 기권이야. 맞아. 생물권에서 기권이야. 아이고. 글씨. <웃음> 아이고.. 왜이래..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넘어가는 거겠지? 네. 네. 음.. 좋아. 이 화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 걸까? 생물권에서 생 생물권, 지권으로.. 직권, 직권. 직권. 생물권에서 지권? 지권? 네. 네. 음.. 생물권에서 지권.. 맞아. 생물권에서 지권으로 넘어가지. 이렇게 묻히면 따위 묻히면 네. 생기는게 화성이 나지니까 음자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넘어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음... 없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웃음> 너, 너가 당장에 먹는 탄, 그 탄산음료 있지 그게 다 얘네들이 녹아가지고 생긴 것들이야 네. 얘네 녹으면 요런 형태가 되거든? 얘가 이제 이온화가 되는데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 톡톡 쏘는 맛을 내는 게 요거야 요거 탄산 탄산이 이제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생긴 거거든 네. 음~ 잘안떠잘 매치가 안 되면 탄산음료를 떠올려 음, 네. 물 속에 녹아 녹아 녹아 어찌든 간에 이산화탄소도 음~